이탈리아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인 에밀리아 로마니안조에 하루 반동안 쉬지 않고 많은 비가 내려 가뭄으로 바닥을 보였던 강이 범람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홍수가 발생한 이탈리아 북부지역은 체리생산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따뜻하던 봄기온이 갑작스레 내려가면서 지역 체리생산량이 기존에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체리는 이 기온 변동에 매우 민감해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재배가 어렵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 해를 더해가면서 이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홍수와 가뭄, 이상 자연현상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 빙하가 높거나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기후위기 폐해를 인류가 피부로 느끼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 초강력 태풍의 피해를 인류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탈리아 환경운동단체인 울티마 제네라치오네의 남녀활동가 일 7명이 어제 5월 4일 목요일 이탈리아 로마 중심가바르베리니 광장에서 반나체로 거리를 막아섰으며이 환경운동단체는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며 기후재앙 속 지구만큼 연약한 자신의 몸을 드러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시위활동을 했다고 전했으며 이들은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연결해 두르고 도로에 나란히 앉아 자동차 이동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계난 예로 폭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럽과 아시아는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가 여름에 집중되어 내리지만 유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일정한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한반도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비가 집중된 곳은 제주도 산간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제주 삼각봉에는 그제부터 751.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산둥반도 인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산둥반도의 저기압이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2시 기상특보 발표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강풍경보, 서해 5도, 전남,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 등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인비를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한반도를 덮었던 강수대는 내일 5월 6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일본을 완전, 일본으로 완전히 이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 7일 일요일 오전부터 다시 중국 남부 지역의 강수대가 한반도와 규슈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8일 새벽이 되면 일본으로 완전히 건너가면서 더 이상 한반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 역시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어제와 달리 오늘 독일 기상청 아이콘은 5월 7일 오전에 제주도 인근 지역이 중국으로 건너온 강수, 중국에서 건너온 강수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릴 것으로 수정하여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수정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기상 예측은 항상 변동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 오늘 내리는 비는 5월 6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전국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며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한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5월 6일 오후에 그친 비는 5월 7일 일요일 오전부터 다시 중국 남부지역의 강수대가 한반도와 규수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5월 8일 새벽이 되면 일본으로 완전히 건너가면서 더 이상 한반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